안녕하세요. 저희는 블랙홀입니다. 어, 저는 블랙홀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지상입니다. 저는 베이스 맡고 있는 정명입니다. 네, 저는 기타 맡고 있는 이원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더 맡고 있는 김웅희입니다. 두번네 팀이 저희가 뭐그 어떤 특별한 어떤 좀 관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같은 음악으로서 인 동료로서 소 손어배지만 또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진짜 정말 진실한 음악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바람에서 시작할 때그 열정이 사그러진다면 저희는 존재 의미가 의 없어요. 항상 그러니까 지금도 공연할 때연습하때 굉장히 즐거워요. 그러니까 그게 자아문이에요, 처음처럼.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랜 지속력이 생명력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어디 돌아가지 않고 사실 뭐 스포츠 같은 경우도 봐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 있잖아요 저희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문화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게. 다양하게 형평의 원칙에 맞게 골고루 나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 그 눈물이 흐르고 있어 상처와 배반의 끝을 알리니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모든 끝의 시작이야 검은 구름이 j u s one m e i m e a 시작된 끝에 신발